여러분 제가 오늘 전할 소식이 있는데 제가 게디 뷰티에 출연하게 됐어요 와우! 크리에이터 10분과 함께 뷰라벨이라는 코너에 참여하게 됐는데 대박이죠?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 랑콤 땡이돌 파운데이션이랑 바비브라운 스킨 농이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이두 개를 섞어줄게요 하나는 핑크 베이스고 하나는 옐로 베이스인데요 이두 개를 딱 맞추면은 약간 화사하면서도 내그 톤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방송 녹화 시간도 녹화 시간인데 그 웨이팅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유분도 나오면서 화장이 잘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막 방송 화면에 약간 개기름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정 화장할 것도 안 가져와서 아주 고난을 겪었는데 오늘은 좀더커버력 있으면서 지속력 있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 루나 컨실러로 잡티를 한번더 가려줄게요. 얼굴의 굴곡진 부분을 좀더 완화시키고 피부 표현을 좀더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피부 베이스를 평소보다는 좀 두껍게 깔 거예요 그래야 화면에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흑발을 사용하기 좋다고 했던 세븐잉스 그레이브라는 색상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아주 은은하게 연하게 그려줄게요 다음이 페리페라 신상 섀도우 팔레트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를 사용할건데요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색상 조합도 다 너무 좋아요 두개 다 진짜 잘쓸것 같은 색으로 나왔는데 저는 붉은 화장을 잘올리고 좋아하니까 이 핑크 팔레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컬러들 보시면 은 이렇게 매트한 컬러부터 붉은 컬러까지 다 데일리 꿀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색상을 이 핑크 베이지 컬러를 먼저 사용할게요. 발색이 진짜 좋아요 이게. 한 번에 딱 하고 걸리는게 그렇다고 막 얼룩지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은은하고 딱 적당하게. 다음은 여기서 이두 번째 컬러 약간의 여기서 제일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가로 눈길이가 좀더 길어보이게 이눈 끝에 위주로 살짝 음영을 주고 또 너무 붉으면 은 카메라에 무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언더 부분에 이 색깔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속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 꼬리를 너무 올려그리진 않지만 살짝 길게 빼줄게요 좀 가로길이가 길어보이게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운 색상이 브라운색으로 언더 삼각존과 아이라이너 분과 함께 쌍꺼풀 라인이랑 같이 연결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음영을 준 다음에 잔량을 앞으로 끌어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홈페인 베이스에 오팔펄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포인트를 줄게요. 오, 오팔펄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핑크펄 느낌은 되게 강해서 좀더 붉은 화장에잘 어울리는 그런 펄 섀도우예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다음에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핑크색상 베이스에 골드광이 나는 쉬머펄 섀도우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쉬머한 펄은 애교살을 자연스럽게 강조해줄 때 진짜 예뻐요. 오늘은 특별히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집어줄게요 지금 원래는 속눈썹을 잘안 붙이지만 아무래도 방송에는 속눈썹을 붙이는 게좀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붙여봅니다. 이 아이 미 가닥 속눈썹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메꿔주는 느낌으로 빈 곳에 가닥가닥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로 살짝씩만, 위에는 살짝씩만 쓸어주고 언더를 좀더 정성껏 해줄게요. 약간 원래 속눈썹과 이질감이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다 같이 쓸어줍니다. 이 회색빛이 도는 브이쉐딩으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좀더 높아보이고 얇아보이게 코끝도 약간 뾰족해 보이고, 어똑해 보이게 여기도 감싸주고 콧볼도 입술도 도톰해 보이게 눈가골좀더 잡아주고 입꼬리도 살짝 올려줄게 방송에서는 잘 웃어야 되니까 웃는 상 대기 시간이 길다 보면 표정이 지쳐서 경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어두운 색으로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얼굴 외곽 영곽을 잡아줄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계죠. 쉐딩을 대충 하면은 뽀록이 나기 때문에 방금에서 이 머리 속부터 제대로 채워줘야 돼요. <웃음> 그래야, 그래야 리얼로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머리 안쪽까지는 정상껏 안 했거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제가 턱살이 이렇게 있는 편인데, 이거까지 부각이 돼서 나오거든요, 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둡게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음 얼마 전에 썼던 이 다이아몬드 쉐딩. 오늘도 쓸 거예요. 딱 하이라이팅을 꽉 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 랍스 레더 라뽀 레도 다음은 치카치코눈 눈앞나 춤추는 핑크 부조요거를 사용할 건데요. 딱 반반이에요. 약간 라일락 핑크 컬러랑 코랄? 약간 형광기도런 코랄 컬러인데 이게 두 개가 약간 언밸런스 해보여도 섞으면은 되게 예쁜 핑크색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만 써도 예쁘고 섞어서도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 라벤더 핑크 컬러를 한번 먼저 볼에 올려볼게요. 되게 우유 핑크 컬러로 올라오네요. 귀여운 느낌의 그런 핑크예요. 이제 약간 코랄 컬러로 약간 섞어서 발라볼게요. 끝부터. 발색이 꽤센것 같아요. 양 조절해가면서 발라볼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플린의 핑크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게 예, 블렌딩 느낌도 진짜 이쁘게 되고 처음에는 약간 웜하게 발리는데 이게 피, 약간 핑크 착색이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나중에는 조금 변해요. 베이스로 바르면 이쁘더라고요 약간 오버립으로 블렌딩 시켜줄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망칠까봐 또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 다음은 이 릴렌트레슬리 레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데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랜만에 바르니까 너무 예뻐요. 앞머리를 이제 내려주고 오늘도 역시나 원래 앞머리가 가발을 자르다가 망했는데 아직도 안 자랐거든요 많이 당분간 가발을 쓰고 촬영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